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리어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 하실 내용은 앞전에 6 시스템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앞전에 한 시스템과 비슷한 요번에 7 시스템입니다. 출발에 도착을 꼽혀주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무회전 시스템이고요. 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7 시스템. 출발하는 곳은, 어, 대략 장쿠션 반 포인트, 여기 중앙이죠. 여기 포인트에서부터 코너 포인트까지 출발 구간이고요. 다른 구간도 있긴 하지만, 다른 구간은 너무 또 힘들어지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출발, 도착은 뭐 여기 당쿠션 쪽이 되겠죠. 원쿠션에 포인트도 있습니다. 자, 출발 포인트 먼저 할게요. 여기 중앙이 3. 그다음 두칸 여기가 4. 자 여기 코너가 5가 되고요. 그럼 여기는 3.5 여기는 4.5가 있겠죠. 자원 쿠션 포인트. 자 여기서부터 10, 20, 30, 40이 됩니다. 그리고 도착 포인트는 코너가 4. 여기서부터 한 6에서 7 포인트 정도가 한 개씩 올라갑니다. 여기 4, 5, 6. 자, 여기가 중앙이 7이고요. 저기가 8, 여기가 9, 코너가 10이 됩니다. 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장에서 단, 장, 단으로 자, 들어가기 때문에 공식은 출발 곱하기 도착은 원쿠션. 자, 먼저 요걸 한번 시탈을 해볼게요. 자, 대략 4 정도 출발입니다. 4. 도착은 7, 그러면 4, 7이 28이 나오죠. 자, 28포인트, 이 정도가 28포인트죠. 자, 4에서 출발하는 게 맞는지 선을 그어보고요. 대략적으로 맞네요. 그러면 무회전을 주시고 치시면 여기 빨간 공이 있는 7포인트 쪽으로 떨어지겠죠. 장점은뭐 상단 무회전을 하셔도 되는데, 중상단 무회전이 가장 좋습니다. 스피드는 1.5레일도 괜찮고요, 투레일도 적당합니다. 대신에 간결하게 치유시험에 잊지 마시고요. 자, 중상단 무회전을 주시고, 4728, 28포인트를 투레일 정도의 스피드로 미들발로 중상단 무회전을 주시고 4, 7, 28 28포인트를 2레일 정도의 스피드로 위들 발로 자 이렇게 7포인트 쪽으로 내공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구역도 마찬가지고요자 그러면 배치를 한번 나눠 놓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대략 봤을 때이 정도면 득점이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띄워놓고요. 자 계산을 해보면 자4 출발에 4. 4, 4, 16 4에서 16을 가리키는 거 보고요. 16을 가리키네요. 그러면 16포인트를 향해서 중상단 2레일 스피드 미을 팔로 중상단 토레일의 스피드, 미들 팔로. 자, 요렇게 득점이 됩니다. 간결하게 치시는 게 좋고요. 너무 세게 쳐버리면, 원쿠션에서 쿠션 반발력으로 인해서, 어, 조금 짧아질 수 있겠죠. 자, 튕김 현상이죠. 다른 배치 또 하나 하고, 그리고 뭐, 빗겨치기도 가능하고요. 앞, 돌리기도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1족구를 먼저 맞고 갈 때는 비껴치기의 경우는 약간의 느낌 팁을 주셔야 되고요 앞돌리기의 경우에는 조금 더 밀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 이번에는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여기 있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가 3 출발이죠 3요렇게 들어올 거니까 3,7,21이죠 21포인트를 향해서 중상단 무회전을 주시고 투레일 정도의 스피드 미들 팔로 투레일 정도의 스피드 미들 팔로 자, 이런 식으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빗겨치기또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엔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출발이 4고 도착이 대략 9 정도에 있네요. 이 정도는 9네요. 자 9, 4, 9 36 36포인트를 꺾고 자, 여기로 가야 되는데 조금 모자라죠? 이 정도 차이는 대략 2포인트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을 됩니다. 공한두개 차이? 공한개 차이가 한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계산을 해버리면 점이 들어가니까 소수점이 들어가니까 좀 계산하기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대략 36을 꺾고 여기에서 공한개는한 포인트 차이, 두개는두 포인트 차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8 포인트가 나오죠. 38 포인트를 비껴치기를 치실 때는 약간의 느낌 팁을 주는 걸 권장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미드를 팔로. 그래서 그대로 미드를 팔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뭐 꼽셈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스수록을 하시는데 조금 편해지실 겁니다. 자, 그럼 요번에는 앞돌리기 한번 시타해 볼게요. 자, 요번에 배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 여기도 7 도착이 네요 대략 출발은 뭐3 37 2 1일뭐 거의마다 떨어지네요. 22 포인트를 맞추면 되겠네요. 22포인트를 향해서 중상단 당점의 투레레 스피드 미들 팔로 이런 식으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비켜치기를 치실 때는 느낌팁을 약간 주셨죠? 앞돌려 치기를 치실 때는 두께를 조금 덜 봐주셔야 득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음, 역팁을 주는 게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두께를 조금 덜 봐주시는 게 훨씬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시타 장면을 몇개 보시면서 충분히 수트롱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타면으로 가시죠.